사주 엄청 세네. 금이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. 그거 자기 고집이 굽힐 수 없는 고집을 갖고 있어.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놓고 보면 외로워. 사랑이 그리워.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. 아직 연하남 놈이 보여. 그 연하남이 결혼을. 안녕하세요. 사주 하나 가져왔는데 봐주세요. 네. 사주 엄청 세네. 금이 더덕더덕 붙어있잖아. 우리가 오행에서 수, 목, 금, 뭐 토, 흙 이렇게 네, 그렇죠. 있잖아 그지? 이 사람은 금이야 금. 금이 붙어있다 하면은? 음. 대가 너무너무 센 사람이다. 딱 바라봤을 때 아우라가 느끼는 거지 그지? 강한 이미지가 팍 느껴지는 거지. 그거 자기 고집이 굽힐 수 없는 고집을 갖고 있어. 고집도 어마어마하게 세. 다른 사람 말에 놀아나거나 말에 뭐 기울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. 무조건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경청을 해야지 자기가 사람 말을 따라가지는 않는 사람이다.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놓고 보면 외로워. 사랑이 그리워. 사랑 얘기 나왔으니까 음. 이성훈은 어떤지 이성훈이 그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. 사랑을 하고 싶은데 자기 눈에 차는 사람도 없고 이 여자의 귀가 너무 강하니까 이 귀를 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지. 그럼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옆에 음. 아무도 없이 보이세요? 아주 연하남은 보여. 그 연하남이 뭔가 결혼을... 아이 그건 없어. 결혼은 없어요. 없어, 없어 없어. 자기 인생에 오차는 없다 이거거든. 철두철미한 사람인 거지. 오차가 없다는 거 뭐야? 시집은 안 간다. 결혼은 두번 다시 안 한다. 이건 거지. 그런 거지.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보면 복수의 칼날을 차고 있거든. 실패를 했, 했든지 가정에. 남자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든지 왜냐면복수의 칼날을 차고 있잖아.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꽃이나 모든 게 죽었다고 생각하거든.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해. 이 사람은 일평생 마음이 편한 날이 없어. 모든 걸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거든. 근데 이 사람은 있잖아. 마음을 내려놓고 산 적이 없어.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아. 이 사람 마음은 따뜻함이 없어. 차가워. 이 차가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인데 차가워. 얼어있는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. 사람이 인구는 많지만 이 사람 마음 하나 들여다보고 이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 사람 마음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다. 홀로에 살아가는 사람이다. 이제 보면 되지. 사람하고 소통도 안 하고 있고. 어떻게 보면 모든 걸다 갖춰져 있지만 시질적으로이 사람은 뭐 불행한 사람 사는 거지.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뭐 하겠어. 그냥 돈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지. 항상 긴장감 속에 있고 살얼음판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불행하게 지탱하고 사는 것밖에안 되는 거지 이분이 누구냐면 은고현정씨 아세요? 그분을 갖고 왔습니다 아 그분은 그 신랑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차고 있는가 보네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사람 이제 분노에 차 있는 거잖아 그치?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성미를 굽힐 수가 없는 거야. 하협을볼 수가 없는 거지. 그사람인때 사과를 받든지 그게 없잖아. 자기를 하염없이 짓밟았다. 그렇게 마음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지. 그 얼어있는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. 자식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마음을 녹인다고 하겠지만 자식이 녹이는 마음하고 남자가 녹이는 마음은 틀리거든. 근데 이 사람이 금에 금을 갖고 있잖아. 그지 금에 금을 갖고 있으면 모든 남자가 시시하게 엮여져 남자가 남자로 안 보이는 거지 모든 남자를 다 시시하게 여겨지니까 끌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 뭐 연안함이 보인다고 근는데 음. 그거는 그냥 애인 정도 그렇지 그냥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뭐그 정도지 이 남자를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 남자를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지 그냥 거탈기만 하고 사는 거지 다시 결혼할 확률은? 아이, 자기 인생에 오차가 없다는데 뭐 그리고 모든 남자를 비관적으로 여기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쉽게 만날 수 있어? 쉽게 만날 수는 없는 거지 그게 한번 뭔가 실패해서 그런 걸. 그렇지, 내가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다랬잖아. 그 근데 그 남자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, 네. 자기를 굉장히 무시당하고 하대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, 네. 자존심을 회복을 못했으니까 자기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, 이 사람은. 언제까지 좀 이거를 좀. 유지하셨나요? 이 사람은 끝까지 해. 왜냐하면 그게 자존심이거든. 그 자존심은 못 내려놓거든. 너무 강해, 여자가 너무 강하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. 빈틈이 없잖아. 빈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왜 사람들은 나한테 차갑게 돼야지라고 생각하거든. 본인은 몰라요? 모르지. 왜 사람들이 내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사람들이 왜 내한테 친절을 베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지도 않은 건데. 뭐. 그게 너무 강직함이 너무 배어있는 사람이지. 다 갖춰져 있다고 하면 은 부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 마음을 놓고 보면 너무 외로우니까 가난함이잖아. 그게 불쌍한 거지. 불쌍한 사람이다. 알겠습니다. 마음이 너무 가난해.